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운전자 프로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프로필이란 뭐냐 하면 음, 차량의 세팅을 각각 운전자 어, 총 4명을 아총 4명 게스트 포함해서 4명이고요총 3명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프로필이란게 사이드 미러 각도 HUD 위치 시트 포지션 그리고 각종 세팅에 대한 것을 사용자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프로필을 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키를 세개를 받았죠 스마트키 하나 스마트키 둘 그리고 시커먼키 자 이렇게 총세군데 키별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센서스 화면으로 가고요 센서스 화면에서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 그리고 여기에서 시스템 그러면 운전자 프로필이라는 항목이 있죠 자 그러면 프로필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게스트가 하나 있고요 프로필 1번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제 키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자, 편집을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키에 프로필 연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프로필 보호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알게 되면 체크를 해둘게요. 전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쓰고 있어요. 키에 프로필 연결을 체크하면 이 프로필이 키에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받은 스마트키 종을 키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 스마트키를 가지고 운전석 문을 열면 그 프로필에 맞춰서 문이 열리게 돼요. 어, 저희 제가 하나 키를 갖고 있고요. 저희 와이프가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필을 1번 2번 해가지고 제가 1번을 쓰고 저희 와이프가 2번을 씁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는 서로 따로 써요 자 그러면 뭐 시트에 앉을 때마다 메모리 버튼 뭐 이런걸 눌러서 굳이 조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한번 다들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전자 프로필 키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